이천 가봐야 될거 많죠. 아무래도 이천 하면은 대부분 이제 월미도를 많이 아시고. 아, 코스를 따지면 월미도. 월미도에서 바로 좀 가다 보면은 차이나타운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가파도에서 소개했던 수봉공원. 공원도 좋은데 인천 콘서트 물론 제 개인 콘서트는 이미 한번 하고 와서 했지만, 차원이랑 같이 하는 민원만족 처음으로 하는 콘서트입니다. 오늘 벌써 또 이천 콘서트가 저녁 공연은 이제 마지막 공연인데 자 파이팅하도록 할게요 재밌게 봐주십시오 파이팅! 민원 브라더스에서 민을 맡고 있는 장민호입니다들어분 반갑습니다 민원 브라더스에서 원을 맡고 있는 이찬원입니다 애기들아 오빠 같다 <웃음> 뒤돌아서 뚝뚝뚝 자 무뚝뚝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시값이라 나의 여자여 하나둘이 나의 여자여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셋! 인천에서 자라서 그런지 훨씬 더 오늘은 뜻깊고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놀아야죠 여러분들이 뮤직 큐! 하는 음악이 나올 거예요 아주 좋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는 그런 가수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마음 편하게 음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고 미안내 사랑 미안한 그음악내 사랑 씹으며 같은데 라씹하며 마지막 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게 마지막이 맞나 싶어요. 언제 이렇게 또 공연을 했나 싶기도 합니다. 내가 그래도... 만약에 내가 외로울 때면 만약에 우리 형이 외로울 때면 내가 내가 너도 외로울 때면 만약에 차헌이도 외로울 때면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파이팅 파 아시다시피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는데 다행히 또 무대에서 또 노래는 또 잘했습니다. 어... 너무 다행입니다. 또 충전해서 또 전주 콘서트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